학 교가 시나요 현빈 님? 네. 신발끈 풀렸습니다. <웃음> 아이고, 뭐 차이 <차에> 들어 들어가서... 가셔. <웃음> <웃음> 차좀 열어 주세요. 지금 학교 가고 있는 중입니다. 우리 동네이죠아 학교에 늦진 않았겠지? 네 늦지 않았을 겁니다. 빨리 가겠습니다 자 이번주 토요일부터입니나네 이번주 토요일부터 이제 축구시합 주말리그가 시작됐거든 네 주말리그가 시작하는데 어떻습니까? 어 설렙니다 네욕 넣을 겁니까 이번주 토요일은 음두골이었나와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알겠습니다. 그러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네! 지금 학교에 늦을 것 같아서 빨리 가고 있는 중입니다! 우리가 학교 가는 길에, 이렇게 예쁜 길이 있습니다! 짠! 안녕하십니다 안녕 어, 안녕, 어, 안녕.